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9회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 필출 끝수가 그 하나 있어서 그래서 어, 자료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주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날 복기방송을했고요 월요일날은 네수중 필출 세수중 필출이었죠 한수가 약수였으니까요 어, 수요,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는 어, 둘중 한수 어, 원래는 네수중 한수인데 한 어, 두수가 약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보면 둘중 한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2월수 압축을 했죠 오늘은 오전에 일부에서셋중 하나 이상 필출해서 세 그룹 중 하나 이상 필출인데 한 그룹은 이번 주에 이제 타이 기록이라서 꼭 출할 것 같은 그런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꼭 출해야 되는 그룹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로또는요 그래서 항상, 그, 또, 새로운 기록을 써가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지금은, 어, 2부 방송입니다. 2부에서는, 어, 필출 끝수가 하나 보여서, 어, 그걸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웃음> 1차에는 좀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막 무대뿌로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이 될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필출 끝수는 마무리할 때에 이 끝수가 꼭그 마킹한 6수 중에 한개 이상은 들어있어야 될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무리하실 때꼭 챙기셔야 될 끝수로 보입니다. 38 끝수입니다. 38 끝수요. 38 끝수가 이번 2차에는 필출로 보이는데요. 38 끝수가 필출로 보이는 근거 필출로 보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지난 2차에 38 끝수가 전멸을 했죠. 그래서 전멸을 해서 이번 2차에 꼭 어, 그것 때문에 출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3 8급수가 전멸을 꼭 일연멸하면 다음 차에 꼭 100% 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그 지난해 차에 전멸한 것 외에도 어, 출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3 8급수 중에서 어, 33하고 38을 제거하고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33하고 38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이게 5연멸 중입니다 이거 제거하고 보면은요 그런데 1회에서부터 1038회까지 4연멸이 4번 있었어요 신기록이죠 5연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는 3 어, 8 9, 수는꼭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어, 거기다가 또이8 9, 수는 현재 4연멸 어, 중이죠. 어, 그래서 8 9, 수도 어, 유력하지만 3 8 9, 수는 지금 신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8 어, 9, 수가 4연멸이라서 출하는 건 아니죠. 4야8 9, 수가 어, 장기연멸로 가면 7연멸, 8연멸까지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 9, 수가 4연멸이라서 이게 출하는 것도 아니고 3 8 9, 수가 지난 2차에 전멸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33하고 38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5연멸인데 어, 그 1에서부터 1 0 3 8회까지 4연멸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우측 먼저 33하고 38을 제거하고 어, 우측에서 살펴보시고 여기서 안보이시면 33, 38까지 마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2차에 출할 걸로, 필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좋은 수도 지금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아, 자료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될 대가실 테니까 아, 이제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아, 지금서부터는 이 별란 카페도 어, 요수가 좋다, 저수가 좋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지금 각자 상당히 유력하게 보시고 계시는 수가 있는데 어, 그 수를 오히려 어그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판단은 최종 판단은 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료도 이제 많이 이제 어, 수집이 되셨을 거라고 봐줘요. 그래서 여하튼 이 3.8 글수는 어, 이번 이차의 유력한 글으로 어,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마치고요. 어, 지금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그 2부 영상으로 이거 올려드리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2차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